와..바로 5분도 안되네 어, 저희밖에 없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암포구의 대원좌대라는 곳에 왔습니다 초대받고 왔어요 8월 22일 목요일이네요 아들이 내일 방학을 이제 마치고 계약을 합니다 선상낚시 선상낚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보식 좌대낚시를 왔어요 보시다시피 그늘막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버프 이런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더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아들 응. 자 저기 사장님 가시는데 가보자 사장님 계신데 여기 보시면 렌탈하는 장비가 꽤 여러 대 있습니다 여기 아 체험 쪽이에요? 네. 어, 사장님 따라가야 돼요? 네 예. 바늘을 보실줄 아시죠? 예예 예. 네. 기본적인 건할줄 압니다 아네자 고맙습니다 음. 사장님, 여기 렌탈 이런 거 장비 네, 대여해 네. 주실 때, 네. 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따로 없고요. 어, 비용 따로 안받으세요 그냥 채비 어. 사오신 거, 어, 예, 예. 네, 주시면은, 예. 저희가 그냥 달아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낚싯대는 그냥 무상대어 무상대여시고, 어, 어, 네. 네, 네, 네. 좌대마다 수심이 있을 텐데. 네, 네. 센터 쪽은요, 네. 한 6m, 7m까지도 나오고요. 사이드는 음. 4m에서 5m. 아 그러면 그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표시 맞추실 때는 그 5미터까지는 표시를 해놨어요. 어, 아, 예, 예. 그래서 뭐한 6미터까지도 눈대중으로. 예, 예. 예, 예. 네. 자, 이 바닥에 0부터 5미터까지. 6미터는 눈대중으로 맞추셔도 충분하실 테고. 어, 네. 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예, 예. 자, 어종은 참돔하고요. 예, 예. 돌돔, 굴돔. 오호. 마너. 어, 이야. 뭐라 마사중. 사장님 그러면 미끼는 믿기는... 우이 톤이 높아서 어... 아... 아... 지렁이 아니면 새우. 아들 네, 이리 와 일단 해보자 저 앞에 보니까 체험하는데 부스가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어우 저희만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또 오시겠죠? 가에 4m라고 하셨으니까 아들 4m만 맞추자 여기 0에 맞춰 그렇지 4m 여깄다 딱 이거에 맞추셨네 미끼는 여기다 놓고 그거 아직 살아있는 거네? 와 네. 저기를 위해서 왜 없길래 응? 왜없래 껴볼 수 있어? 끼고 싶어 치. <웃음> 그러면 하나하나 서로 따로따로 따로 묶을까? 미끼를 그러면 아빠는 새우 다음에 여기 떠서 숯불고기 해볼 거 같아 아 여름엔 숯불고기 힘들어 아빠가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더워 내가 막 묶어줄까? 치. 머리를 떼버리고 껍질을 까서 등 꿰기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아빠도. 근데 조금은 흘러 내려갈걸? 아 방갈로도 있으시네. 에어컨도 있네? 방갈로에? 진짜? 어 그랬어? 어, 그랬어, 있어 참돔이야, 참돔. 참동. 도움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저러다가 그냥 끝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첨덤이야. 기다려, 기다려. 와, 미치겠다. <웃음> 아, 근데 나입지원늘 그래도? 그럼. 응. 지렁이구나. 새우가 아니고. 릴링해서 확 채봐. 하고 확 채, 에? 릴링, 릴링, 릴링. 잡은, 자동... 못 걸린 것 같은데. 아. 어, 터졌다, 반에 추까지 터졌는데? 아쉽다. 그 근데 내가 봤어 아파도 봤어, 봤어 내가 진짜 어. 아빠도 봤어 지렁이가 먹는다 그지? 너무 무수나 잘하면 안 돼. 나 이게 너무 기면 백조기도 아니고 얘가 어. 그거 봐봐 그래서 물방목으로 저렇게 큰거 있잖아 물고기 그러니까 저런 거 봐봐 <웃음> 아빠지나 봐줘 저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기고 여기 면사가 있다 새우는 안 보는데? 호도덕거리면 탁 채봐 그냥 한, 처음,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기다리고. 약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 어. 그,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한번 채워야 될것 같아. 응. 음, 자, 거기, 0에 맞춰줘. 4m였지, 동태야. 어, 아까 4m였어. 이게 찜 멈춘 격이야, 면사. 아, 역시, 우린 자대가 맞나 봐. 편하고 좋지? 응. 음. 눈맛도 볼수 있고. 와, 넌왜 계속 오냐? 아들, 천천히, 천천해그 천천히. 잡았다. 천천히, 천천히. 세게, 세게, 저 뭐, 아, 천천히, 천천히. 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왜, 뭘 죄송해? 안타까울 뿐이야. 아봐 아니지. 미끼 똑같아? 아까랑? 어, 아, 랑 똑같은데. <웃음> 많이 먹었다. 그래, 많이 먹었어. 아빠 자리 옮겨야 되겠어 그쪽으로. <웃음> 아빠. 어?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저뭐 미끼 껴서 얼른 집어넣어. 좋았어? 야, 이거 지렁이다. 돌돔이야, 아들. 챘챘챘챘. 아, 늦었다. 이게 렇먹하잖아 <웃음> 어, 이거 지렁이 너무 큰데? 지렁이 큰잘라놓거 아, 바... 있었어? 어디? 선태야쏙 들어가면 조금 감아 가지고 원줄 이 정도 짧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로 팍채는 거야. 줄이 많이 풀려져 있는데 위로 들어봐야 찰 수가 없잖아. 왜 저쪽에서 안 해보고? 여기서 하고 싶어 어 그래 아빠가 저쪽으로 가봐? 응 어. 알았어 이쪽에서 놓쳤다 말이지 아빠 아빠는 꼭 할게? 응 알았어 내일 얘기하지만 우리 오늘도 팀이야 그럼 아니 자, 자기 끊어 끊어 끊어 아아 아. 진짜, 아, 나 진짜. <웃음> 아 미치겠네 이 사람 왜 하필 이럴 때 아니 왜 이럴 때 전화하냐고 그래 아까부터 계속 개, 계속 입질 온단 말이야 전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 끊어 이 왼수 아니 왜 하필 지금 전화하냐고 아이런말 진짜 전화 오니까 딱 마음이 급해지잖아 <웃음> 자, 입질어져. 바늘이 크니까, 어, 아빠 바로 와. 오! 금방 먹었어. 겨울에는 무럭 잡으려고 잠깐 뭐 좌대 한두 번 다녀왔는데, 아들냄이랑. 여름에는 수온이 올라가지고, 무럭보다는 돔 종류, 뭐 점성어라든지, 뭐 그런 녀석들을 많이 입어를 하신다고 하는데, 채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날의 뭐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오셔서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진짜로 잘 알려주십니다 자 아들은 계속 삽질 하고 있고 저는 넣면입질로 오고 바늘이 지금 감성돈바늘? 돈바늘 5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 먹었어 분명히 자 후킹이 잘 안되죠? 작은 거 하나 조금 남아있는데 요거 그대로 내려보겠습니다 끝을 먹고 야금야금 작은 자균 씹으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바늘을 작은 걸 준비를 못 했어요. 넣자마자 활성도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눈이 입질로 오고 먹고 확끌고 들어가고 찌낚시가 눈맛이 참 좋죠? 이게 그리고 걸으면 짜릿한 손맛도 있고 자 미끼는 먹었나 봐요. 아 사장님 여기서 지렁이를 다 썼는데 구매를 할수 있나요 또? 어어 어. 음. 9월이면 애기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나요? 애기도. 네. 사또 대운 낚시 슈퍼. 거기서 웬만한 거 준비해 오시고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시면 오잡셨어뜰 채. 자. 와. 어 터졌어. 와. 아쉽다. 점성. 점성어요? 바늘이 바늘이 터졌어. 이게 <웃음> 뭐예요? 새우. 저는 일단 줄돔 한 마리 잡고 새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뭐야 너무 재밌네. <웃음> 고기가 많다. 나도 줄도 하나 잡아 봐야지 미끼 확인했어? 어 확인했어 어? 채! 아, 예. 채! 아 조금 늦었다 찌를 보고서 채야 되는데 네? 미끼 먹었어 뭐... 어? 아 어, 이거 템질하실 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예. 팍 채지 말고 아예 팍채지야 되는데 예, 예. 사목 스냅만 아 그건 스냅. 아, 스냅. 또제 특기인데 이게 찌가 쏙쏙 들어가다 보니까 흥분을 하게 되네요 아들, 들었지, 설명. 챔질할 때, 위를 너무 번쩍 확 채지 말고, 손목으로만 탁. 스냅으로? 응. 손목 스냅으로. 딱, 바늘 길이만큼만. 왜안 보이지? 너 먹고 도망간 거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웃음> 아, 좋았는데. 아, 요거 재밌네요, 이거 <웃음> <웃음> 자, 자 사장님 말씀은? 당신들이 못 잡는거야 이말씀이신거예요 <웃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그렇지? 와 한마리 걸었어 살살살살 걸었어 걸었어 었어오오야이야 걸었어. <웃음> 대박 오 작지도 않네 작세다 오야 이거 줄돔 줄돔이 돌돔이야 와너 쿠킹 제대로 했다 잘 봐봐 이빨이 왜 그래? 어 돌돔은 손가락 잘못 집어넣으면 그냥 큰일나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자가자 함부로 함부로 손집어으면 절대 안돼 응짐어지줄 <웃음> 한마리 더 낫고 한번 참름 해볼게요 <웃음> <웃음> 참돔은 새우죠? 어 새우야 아빠 근데 응참돔이랑줄돔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너줄돔이 어, 이기지 진짜로? 이빨 못봤어? 맞긴 봤는데 그렇다고. 저거 물리면 찌게보다더 아픈 거야. 큰 녀석들한테는 잘못하면 손가락 큰일 나. 이건 조금 미끼가 좀 길은 것 같은데. 나? 아빠? 그게 아니고 미끼 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저걸 등굣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 와 이거 미끼 도둑이네. <웃음> 자 줄도면 부지런해야지 잡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확 그냥 그거 아니야? 누구 터리 가다가 사람처럼, 기다려가면, 기다려가면, 기다려가면은, 기다려가면, 기다려가면, 자 오호. 야, 뭐 사이즈 큰 것도 넣으셨어. 자, 오, 두번 하시네. 오세번 하시네. 아탄박방야요 보고 있 씨. 메다 잡았어? 야야야! 야, 자식이 어복은 네가 짱이다. 저부다오 와. 야 이거 그냥 잘라야 되겠다. 너무 오. 것 응. 멋지. 어, 막막한다. 확 들어왔어? 응. 손만 던져 보니까 좋았어. 응. 치사하다. 오, 뭐야? 있어 있어 있어 다 있어. 점성어다 저거. 꿀채 아니야? 예, 손바쁘지. 예? <웃음> 어, 저 이거 주시면 저긴데? 오우, 네, 네. 오우, 와, 야. 오우, 야. <웃음> 사장님, 이거 들어보내도 돼요? 예, 네, 할거 하시면 돼요. 와, 야. 이런 것도 누십니다, 이렇게. 네, 이거 예? 예? 네? 가져가라고 하시네? 진짜로? <웃음> 오, 와. 들고 있어봐. 아빠 뜰채 대들릴로 왔다가. 와, 아, 이거다. 기 봐. 무슨 는데 이게 점성어예요. 어, 어우 잡으셨어? 이게 새우, 새우로 잡으신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와, 진짜. 자. 어. 빵치시면 안 되니까 아기랑 오셨는데 <웃음> 저희는 두 마리 잡았어요. 가져가세요 이거. <웃음> 저희도 사장님 주셨으니까. 사장님, 뭘로 잡으신 거예요? 새우. 새우요. 아들 또 마음 받긴 해. <웃음> 와, 손맛 빛내줘, 진짜. 진짜? 응. 잡았다. 어, 오, 어, 잡았어, 잡았어. 아들, 아들, 뜰채, 뜰채. 점성, 점성. 잡았어, 여기. 감으세요, 이제. 아빠, 이거 뜰채, 여기. 아빠, 잡았어. 제이야. 어리실때그날낚시때만오리시고고기키는거 알았어, 아빠, 우와. 잡았어. <웃음> 어, 점성하다! 와, 야, 와, 야. 와. 야 와. 축하드립니다 야아 야. Yeah. <웃음> 아, 아까, 아까 지롱이 네? 같이 끼우셨는데? 아, 짝밥처럼 끼우신 거구나 아들은 저게 왜? 돌돔 어, 중간에 바꿀가면 사부 다끼워볼게 자, 5조 아, 자맛어요 뭐냐? 첨돔이다! 아들 뜰채! 씨 아니다, 아니다, 됐다! 이야, 어, <웃음> <아빠>. 첨돔이네! <천도이네. 웃음> 아빠 아들 한건 한 했어? 히트? 오, 오! 줘봐! 첨돔 놔두셨대? 예, 예. 뒤로 쭉쭉 돕가 더, 더, 더, 더, 쭉쭉쭉쭉. 기다려, 됐어. 됐어. <목소리도> 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다. 힘 빼야돼, 힘 빼야돼. 오우, 힘쓰는 거 봐줘. 와, 제거제 거. 와, 대박이다. <웃음> 아빠 이거 중간에 툭툭 들어갔다가 확 들어가? 참돔은 그냥 툭툭 무는 것 같더니 그냥 쭉 천천히 끌고 들어가더라고 네, 아, 챔질은 다똑같아어 챔질은 똑같아 <웃음> 네. 아들 고기 많이 들어갔으니까 하다가 입질 없으면 지렁이 또 바꿔봐 줄이 느슨해서 그래 어? 오 어, 쟤는 뭐 저것만 잡어 잡네 <웃음> <자>, <웃음> 왜 새우로 그걸 잡히냐? 줄도 은 잡고 싶어도 못 잡어 아빠 그렇게 아까 노력했는데 안 잡히더라고 어떻게, 난? 니가 세 마리 다 잡았어. 내가 제아팍 훨씬, <웃음> 훨씬 훨씬, 같아, 훨씬 거든 <웃음> 훨씬. 제가 아빠보단좀 어복이 좋아요. 아니, 근데 지렁이 나오는 녀석이 왜 새우에 나오지? 아까 6리터라고 했죠. 예. 저기 0부터 5미터까지 있거든요, 아, 바닥에? 있네. 예, 예. 잡으셨어, 잡으셨어. 어, 어, <웃음> <웃음> 있었어 있었어 올려 <웃음> 올려. 감으세요. 감으세요. 올리고 내리면서 감아. 올려. 올리고 내리면서 감아. 올려 올려 올려. 나 나시대로 들고 감으세요. 감으세요. <웃음> 있어 있어. 들고 <웃음> 가요. <즐거워. 웃음> 됐어 됐어 됐어. 오. <웃음> <웃음> 선생님 잡으시면 릴링을 계속 하셔야 돼. 끝까지. 나만 남네. 여기서. 이 자리가 안 좋은가요? <웃음> 이 라인이? 아니 야니 점점 아니야 오오 아니야. 어, 참돔인가? 중목으로. 어, 줄돔 아 줄돔 어? 모여있는 포인트가 있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웃음> 응? 참돔을 낚으려면 중간에서 지금 아빠가 거의 7m 맞춰놓은거야 중간에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요 싹 들어간거는 아니 아까 줄도 훅 야. 들어갔었어 훅훅 들어갔어? 응 어, 완전히 다 빠졌어 그럼 참돔이야 아까 그 참돔인데 채문 안돼 참돔은 툭 하고 한참 있다가 또툭 하고 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갔었어 그쑥 들어가면 안돼 예신이야 예신 먹으려고 깔짝깔짝 아까 참돔 두 마리 잡은 거한번툭두번툭세번네번한 다음에 번, 네번쭉 끌고 들어갔을 때쳤어 계속 기다려 해먹을 건 충분히 나왔습니다 지금 참돔 두 마리에 줄돔 세 마리 맞다. 사장님께서 한 마리 오, 주신 오, 거랑 리링 오, 리링 어, 엄청 물고 들어가던데? 아 점성어 아니야 아들? 아 터졌어? 아 <웃음> 빠져 미끼 그래, 바꿔? 빠음 그래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좀더 여유를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절정 같은 짝둘동이네 아, 한 마리 잡았다. 아. 좀 작지만, 엄청 맛있는. 아, 참돔 입질 왔어. 참돔인가? 겸성화야겸성화 겸정화? 응. 아빠, 나도 봤어, 이제? 어, 아, 봤어. 자, 저기... 이게. 오, 괜찮아. 참돔 두 마리. 응? 음. 줄돔 사장님 이 주신 것까지 다섯 마리 훌륭합니다. 아 이걸 집 보기를 안 갖고 왔는데 에이. 뭐 피를 빼가서 손질해가서 집에서 드시는 것도 다 좋은데 살린 녀석 집에 가서 피 빼고 회뜨는 게 제일 맛있죠. 전혀 몰라도 이 줄돔은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오 뜰채 뜰채 살살 살살 힘힘 힘 빼시고 힘힘힘 힘, 힘 빼시고. 너무 한 방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조금만 더가으시고 조금만 더. 어, 뭐야? 저, 조금만 더. 아, 이거. 어, 아직웃 좀, 좀, 좀 더, 좀 더, 아, 좀 더. 네. 좀더 아, 예, 예. 아, 좀, 아, 좀, 아, 좀, 아, 좀. 됐어. 아, 물 위로 아, 빼지 마세요. 아, 갖고 오세요, 갖고. 아, 됐어. 잘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예. 이야, 축하드립니다. 아속 들어갈 때까지 그냥 더. 참돔 제일 큰거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계셔야지 잘 잡으시네. 오 참돔 그거 저저저 뜰채 주면 뜰채. 오 안돼. 뜰채 뜰채.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예, 한수 하셨어. <웃음> <웃음> <웃음> 분위기 되게 훈훈하네 <후륜하네. 웃음> 예? 예? 어 어! 이고맙습니다 아들! 어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지 갖고 와 일리야 아빠가 뗄게 고맙습니다 안안줘안줘돼 <웃음> 아들, 사장님이 제일 많이 잡으셨어! 어, 어. 낚싯대가 많이 없을 때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웃음> 아, 자다 낚시 진짜 재밌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어. 아빠가 이제 낚시할게. 이게, 입에다가 짜장면 묻히고 와가지고, 지금 낚시 안 돼, 이제. <웃음> 아침에는 지렁이에 좀 반응이 있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계속 새우에만. 어. 여기 야, 이거 뭐냐? 첨동인가 아, 이런. 에이. 점성인가 봐. 완전 바닥이야. 5m는 완전 바닥 아니, 더 바닥이야, 더. 아빠 근데 아까 7m 넘게 했대. 어. 아빠 지금 7 m 예 지금 7m야? 응. 그럼 중앙에 몇 m야? 중앙에 7m. 중앙 7m야? 응. 어. 어 해, 해봐 음. 그러게요 아, 이 드래그를 풀어놨어야 되는데 아, 손맞춰 오갔는데 드래그를 안 풀어놨네 에이 줄도 없네 점성하다 아까 그놈인가 보다 아까 그놈인가 봐? 와 좋았어 아빠, 어. <웃음> 어 아들 뜰채 뜰채 이야 그렇지 아빠 이거 안된다 어 그랬어 됐어 됐어 이야 아들이 잡았다 아들이 잡았어 이야, 뜰채 손맛어땠어 아들? 어괜찮은 <웃음> 괜찮지? <웃음> 어휴... 드래그를 풀어놓으니까 잡히는 거... 야... 오오! 오, 아들 아들! 채채! 아이... 늦었어...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채채 채채! 물었다 물었어! 아유 그냥 내리지 말지... 아이... 아니... 그거... 어... 아쉽다 그치? 그냥 내리지 말고 최고 릴링을 꼭 해줘! 그렇지... 가들... 그니까 이게 잡혔나 안 잡혔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채면 릴링만 해 실망하지 말고 아빠도 믿기지만 한번가아야 되겠다 오! 오! 점성어다 삼돔인가아 이런 야끊어졌다 점성어네. 와, 드래그 풀려? 드래기 풀어놓은 거야. 삼돔이다. 아, 야, 그물. 오, 오. 그물. 그물, 야, 그물. 삼 그물. 오. 그물, 그물. 그물, 그물. 와, 편하 안 와, 안 와, 겠 그물, 그물. 일찍, 일 야, 뭔데 점수가 많은 거 같은데, 점수 오네. 오, 오, 사이즈 점수. 아, 야, 이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와, 이거 뭐야? 몬스터다, 몬스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까? 우셔우셔 이야 사장님꺼 나왔다 이야 사장님 자 이, 이거 가져가세요 자 손맛을 징하게봤네 아이 이야 육자는 되겠다 육자 와. 점성어에요. 바늘이 여러 개 있네. 바늘이 여러 개 있다? 어, 여러 개 걸려있어, 밤에. 펜까요 예, 이건 포떠달라고 하시면 아쉽고요. 으쌰! 나이스! 오! 비트! 어? 예. 선생님, <웃음> 자, 네. 이, 이제 뜰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왜요? 예, 가지 가세요. 어이구! 아. 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바늘이 예, 예. 많이 있다는 소리 그거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많이. 잡아서 어, 바늘 한두 개인가 세개 꽂혀 있었어. 어. 그니까, 누가 잡고서 놓치고, 잡고서 놓치고 한 거야. 와, 육자 점성어가 있네. 참도. 그래, <웃음> <보는 거야. 아주 웃음> 어우, 냉면 먹다 깜짝 놀랐네, 진짜. 와, 팔 엄청 아프네. 참도. 참도는 참도는 뭐가 필요 없어, 엄마. 야, 이가이창만 잡으면 어 점점 넘어와 아니핳 ㅎ 핳핰 핳핳 � goddamn 걸린저러다 잡으시면 <웃음> 아, 나도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 이, 아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p r o 빨리 감어 감어 감어 자 야, 가자 자.. 가 잠 기다려, 기다려. 아, 아빠가 안터안 안 풀어놨다. 점성어에 점성. 죄송합니다. 아, 누가 들어간다야점성인데 아들. 자, 참돔은 찜용으로 하고, 자 참돔 두 마리, 줄돔 다섯 마리, 점성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가이 밑에 얘들을 따서 물속에 넣으시면 피가 잘 빠집니다 이러면 이제 집사람이 손질할 게 조금 들어와서 아이고 집에서 려면이점액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는 둘째치고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이게 아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조리할 때도 편하고 요즘엔 잡어만 가도 환영 못 받아요 <웃음> 그렇지 예 오, 이네어 이제 막판에 이제 막쏟아지나 보네 일어났어? 아니 뭐한 분이 조리했다면 안 됐다 아들 잡았어? 가자 자 2시 40분이네요 고기 손질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근데 아들놈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네요 아,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이제 그만하자 아유 성태 학교 가기 싫겠다 <웃음> <웃음> 뭐. 학교 가기 싫겠다 성태야 야 오늘 전봐 사장님 네 저희 나갈게요 네 성태야 쓰레기 정리하자 아빠, 아빠 이것 좀 줘요 어.